와 이거 진짜 못하겠는데와 이거 진짜 에이 에이, 에이 닫지 말자. 나이거 생각보다 나 이런 거 되게 무서워해. 아문아문 아, 문, 아, 좀만 문 좀만 열어줄게. 내가 뛰어다 이 박으면 막 큰일 나잖아. 와 진짜 무섭다 이거. 에이 에이 너무했다. 다 보고 있어. 와. 와 중앙길 너무 무서운데 너무... 저기 이제 놀래킬 것 같은데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와 돌아가는 게 너무 무섭다 이거 이거 백퍼0 놀래키는데 현데 이거. 아 근데 여기 가위개 너무 좋다. 여기. 와. 아. 진짜, 아. 생각도 되게 무섭다. 저기 어슬렁거리는 디와이가 제일 무서워. 그러니 어슬렁어. 어슬렁.